안녕하세요. 달콤한 소금입니다. 이번엔 작은 별을 함께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작은 별을 연주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운지들이에요. 가장 낮은 음인 황부터 차례로 태, 고, 중 그리고 높은 소리로 올라가서 임, 남까지 총 6개의 운지를 아시면 작금별 연주가 가능하세요. 이제 몇 가지 연주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째, 악보를 보시면요. 첫째 줄의 4마디, 네 그리고 세 번째 줄의 4마디가 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의 4마디도요. 네 앞에 두마디와 그리고 뒤에 두마디가 똑같죠? 총 12마디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이렇게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 6마디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번갈아 연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낮은 황을 연주하는데 바로 다음에 높은 임이 나온다 그러면 황에서 임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에 입김을 날카롭고 힘있게 바꿔주셔야 해요 또 여기 높은 임, 남, 임 연주를 하다가 낮은 소리인 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짧은 순간에 얼른 입김을 부드럽고 조금 약하게 바꿔서 넣어주셔야 해요 약간의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악보에 표시를 해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끊지 말고 이어서 연주해 주시는 거. 혀치기 주법이 가능하시면 같은 음이 반복되는 부분을 혀치기 주법으로 끊어지는 듯 표현해 주시고 아직 혀치기 주법을 익히지 못하셨다면 쭉 연결해서 연주를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작은 별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악보와 운지법을 보여드릴게요. 따라 연습하실 수 있도록 4마디씩 끊어서 각각 3번씩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마찬가지로 3번씩 보여드릴 텐데 마지막 한 번은 소금소리를 뺀 피아노 반주만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합주를 해주시는 건데, 제 피아노 소리 그리고 여러분이 연주하는 소금 소리가 예쁘게 어우러지도록 잘 연주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잘 연주하셨나요? 특히 이 작은 별은 음이 차례로 올라가거나 차례로 내려오는 순차 진행하는 곡이에요. 그러면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왔다갔다 하죠. 호흡과 입김, 운지를 연습하기에 아주 적절한 곡이어서 여러분들의 소금 실력을 키우는데 똑똑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콤한 소금에서 준비한 작은 별 연주하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소금을 연주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달콤한 소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